전어 wow. 어떻게 해요? 얼마씩요아 2만원 키로 네, 2만원이요? 네, 네. 이건 3만원 정도 어떻게 맞춰질까요? 예예 네, 네. 키로 500? 예, 500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. 예. 예? 오늘은 서해수산 서원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서해수산에서 전어를 뜹니다 다 놓으면 어요 지금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한가요? 전화? 전화 벌써 우리 갔다 놓지 거의 한 20일 넘었을 요 저희 아랫지방경상도 분들은 네. 일찍 일찍 요 네 아... 선왕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, 어 벌써 지금 전어가 나왔어요 네. 사실 지금 나오는 전어는 이제 회로 드시기에 좀 괜찮고 조금 더 있으면 전어가 기름이 좀잘더 올라가지고 어 가을 전어 이제 구이 구이로 먹을 때도 굉장히 또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이제 회로만 좀 준비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. 예, yeah, 앉아, 어우 또. 간만에 소맥 앉아, 사자, 아우, 아우, 시원 음 아오까 좋아합니다 <웃음> 음. 전어는 아무리 잔 가시가 많아가지고 부드러운 생선살만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뼈가 씹을수록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네. 굉장히 또 취향이 또 극과 극으로 난이는 어, 또 그런 생선이죠 또아음아 음. 어여름 전원지만 그래도 기름기가 좀싹 올라왔어요. 아우 굉장히 고소합니다. 음. 이번엔 채로 싹 다진 거. 아. 아, 마늘도 너무 좋은데. 아, 마늘을자 준비를 못 했네. 잘게 잘라놓은거는 아무래도 뼈를 좀더 이제 많이 잘라놔서 그런지 먹기는 좀더 편해요 씹기는 아 근데 확실히 통으로 해가지고 한입딱 씹는게 고소함을 굉장히 더 극대하게 됩니다 자한잔더 음. <웃음> 상추에 싸서 어, 양이 이게 3만원어치 다가 아니에요 네. 먹을만큼만 좀 따로 덜어냈는데 이게 한 3분의 2정도 아, 싸요 진짜 저 예. 네. 저렴하고 이 시즌에 맛도 좋고 음. 아 봐서. 음 자 얘는 역시 단독 소주로만 한잔딱에이에 에이, 사사 뼈까지 2씹히는이 고소함은 따라올 게 없네요. 국민의� 저는 뭐 거의 이제 안 드셔 보신 분인이 없을 텐데 뼈가 뼈째 가지고 같이 이제 거의 이제 썰어서 회로 먹는데 뼈가 생각보다 우리 억세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렵지 않게 좀 씹어서 이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예. 아, 씹을수록이 고소한 이뼈 맛이 아 진짜 일품입니다. 예. 음어 수고하자 이번에는 사라진 맛을 말고 천천히 앉아 아. 啊嗯 야 오늘은 조금 마늘, 생마늘이 빠진 게 하, 이거 좀 실수 같네. 생마늘이 있었어야 되는데, 아 죄송합니다. 좀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, 자... 어, 죄송 자... 자... 아유, 맞아, 나와 어,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비싸지 않고 맛도 좋은 전어 크으, 진짜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. 네.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바이로 전어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소한주 고민되실 때 전어 이런 거 한번 좀 드셔보시는 거 어떤가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바이바이